10초 후에 공개됩니다 <웃음> 야, 지우가 한거야? 우리 지우가? 응. 와 대단한데? 응. 어떻게 쓰러지지도 않아? 잘 쌓는다 진짜 응. 어, 그럼 못 올려 지우야 그건 안돼 그 그거 올리면 세상 이런 일 아빠 제보 할거야 너 이거 빼고 다 다시 봐 그래. 지우야 하나 더 올려 야, 그, 탑 싸볼까요? Hey! 지효 할수 있어, 화이팅! 오, 야 이거 올리면지우나 끝이겠는데? 지효 할수 있어 아니야, 지효 할수 있어, 화이팅! 아니야, 지효 할수 있어, 지효야 <웃음> 주, 화이팅! <웃음> 아, 아, 아, 아. 주야, 하나만 더 하면 주보다 크다, 키가. 어, 마지막 도전. 몇개 더? 어, 여덟 개. 주야, 마지막. 몇개봤어요 비트가 케어 파. 오 오빠 연게 마무리는 정우가 딱 해보자 열 개를. 음, 정우 이거 쓰러지면 이제 이거 아빠 맥주 못 먹어 이거 다 터져 이제. 열두 개야 열두 개. 오, 성공! 맥주 몇열맥개 열두 개 열두 개 올리기 성공 개 어, 전부 다 열두 개 열두 아 열두 개올두개